잘 먹겠습니다. 어, 오늘은 안해 뭐? 음음음 나, 불치하고 간장하고 노트야, 음, 잘 시골에 긁나라 음, 식으로에그트라헬스 시골에 긁어라. 음, 잘시골 <웃음> 왜냐, 미로가 기다 이거 너무 리네 좋은 아침. 뭐라고? <좀 웃음> <덕후? 웃음>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마트. 가자 어. 잘 먹겠습니다. 응응응응들어응응응거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유응유아 음? 아, 아, 버리라는... 음. 오리지널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준비. 아, 짜잔. 왼쪽에 한잔 먹자. 아, 왼쪽에 고기 김치 좀 없어? <웃음> 자 집에서 차리지내고 이제 성주사에 가봅시다. 성주사에 저희 할아버지, 이태가 모셔서. 무거우니까 이따. 같이 소미랑 놀자. 그 먹으면서 게임 한번 합시다. 음. 이 이정재가 나와? 잘 먹겠습니다. 어, 괜찮아요, 이제 편집을 해봅시다. 짜리. 어때? 좋게 될까요?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영상 작업을 해봅시다. 잘 먹었습니다. 응? 빨. 자,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들 다운 받아서. 이렇게 작업을 한 숟가락 자 이제 다섯 개공여로 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닭죽 맛있어 닭죽 맛있어 제가 어제 수면 유도제를 먹었는데 거의 한 3시간? 아니 12시간을 잤네요 밥 먹고 잘시좀 자고 벌써 4시인데 동생 내려오고 가면서 점심을 먹던 걸 하셨어요. 그 부산에 동생을 데리러 가봅시다. 가면서 간단하게 이제 커피 하나 뽑고 그리고 빵 하나 사서 먹으면서 어, 동생들 씩 다쳤어. <웃음> 짐 싫고 저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고 도착! 더 이상 하나 먹으면서 조심시다. 아, 힘들어. 제가 앞마리 뜯으면서 게임 한판 합시다. 게임했던 거 간단하게 편집을 해봅시다. 또나 아침. 점심은 부대지게 밥을 말아먹습니다. 응, 좋아 좋아. 자, 제거 여행부위로 간단하게 편집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갔다 온 거. 음, 음. 음, 음. 자, 지난주에 진 왔던 거, 분식좀 하고, 수영 좀 하러 갑시다. 찢어 가자, 고 자, 저녁으로 간단하게 음, 떡을 먹읍시다. 일찍 가서 먹어야 지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이건 뭐지? 그 사이버거 뭐두개를 들어있는 것더라고요 뭐 이렇게 잡다가서 작업을 합시다. 눈이 탐하지 마라. 나 아, 뭘해? 어? 할아버지 제사. 음, 잘 먹겠습니다. 나 일곱. 촬영 끝나고 영상 편집 좀 하고 또 아침. 오늘 아침에 영상 편집 좀 합시다. 떡볶이 소포 갖고 와야지. 니가 갖고야지, 자식아, 내가 샀는데. 따란 면틴. 골프. 아, 다 힘들어. 응. 네, 소풍이. 배 네, 와서 고기 구워 먹읍시다. 헤이, 좋습니다. 점심 먹던 떡볶이라 음, 게임을 하 하고 이제 아좀 정리라도 하고.